of war, the r a g o m Festival! 아, 오늘은 뭐하지? 오늘은 좀, 엘드닝이 안 땡기네. 오늘은 좀 어제 못 갔던 곳도 있거든요. 좀 마무리 좀 합시다. 뱀창 상수요? 아니요. 애초에 창이 안 나옵니다. 한번 먹으면. 그 이후에 안 나와요. 아마 전작에 있는 스톱룰러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게 막은 것 같아요. 뱀창 들고 다른 창 들면은 두개 나간다고? 나 그거 처음 듣는데. 그거 버그 아닌가, 그러면? <웃음> 그것도 되게 이질적이네. 그럼 얘네들이 기술력이 딸린다는 거는 전작부터 알긴 알고 있었, 있었지만은 블랙 기업이라 그런가? 아, 뭐가 맨날 빠져 가끔 보면은 뭔가 빠져 있습니다 세키로 <웃음> DLC 얘기는 에좀 껀덕지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 포모에? 포모에 방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과거로 넘어가는 식으로? 어떤 한 개발자가 말하는 게포럼 얘네들은 항상 작품 낼 때마다 전작이 있는 거 뺏겨와가지고 80% 우려먹는다고 근데 그건 틀린 소리가 아니라서 <웃음> 가끔 명작이라는 게 기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스에서 지금 바로 생각나는 데는 없, 없는데 난 그거 전차 여웅 던전 가면은 전차 있잖아요 난 그게 제일 참신하던데 전차는 공략을 알아도 어려워 좀 간담이 서늘하긴 합니다 잘못 맞으면 죽는 거잖아 신살가시랑 브래고인 즉사버그도 아... 세계 최악의 게임 회사 정말 최악이야 좋아하는 무기요? 저는 단검이요왜 내가 좋아하는 걸왜 너가 대신 대답해요? 외적인 거랑 내적이랑 틀리지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저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외적이랑 내적이랑 틀리지 근데 단검 좋아하는 건 맞아요 어차두 개나 가요 근데 저거 딜증은 없다는데 아, 아 안되나? 끔찍하고 대체 저 생물은 누가 만들었는가 가제라도 아니지 보드릭은 가제한테도 지죠 가제한테도 지니까 접목을 못한 거지 무기는 100회차 전에 다 끝나겠죠? 물론 일부 무기 빼고 그놈의 귀인작업 에이 맞아요 귀인작업은 너무 먼 얘기야 대체 그거 먹으려면 시간 꽤나 걸리는 거라서 바로 맞출 생각을 하,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제 성격상 끝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성격이긴 한데 차라리 그 시간대에 그냥 회차를 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25주차 회차를 넘길게요 무기 파밍 작업왜왜 왜 하냐고요? 자기만족도 있는데 가끔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어떤 무기가 효율이 좋냐고 그냥 저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이제 제 무기별로 내가 다 가지고 다니니까 제가 뭐깊이는 알진 못하지만은 어디서 주워드는 게많아서 이것저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라단 트레일러 복장, 그랑삭스 벼락으로 잡기? 아... 그걸로 해달라고? 잡기까지는 힘들겠는데 트레일러까지 재현은 할수 있거든요. 멜리나 거절하자고? 딱히 생각이 없었는데... 한편으로 좀 미안하지 않나요? 맨날 장작으로 넣어버리는데... 불가마에 장작으로 맨날 넣어버리는데... 거래까지 하지 말자고? 저은 yes, yes, yes, yes. <웃음> 튕겼네. 내가 왜 아직까지도 최적화가 덜된 이유가 저거다. 3는 저러진 않은는데 최소한. 저희보다 n p c 영체가 좋으신가요? 당연한걸 왜 물어요? 당연한걸 왜 묻지? 팬에게 그런소리를 하다는 실망입니다 아니 당신 얼굴부터 실망이야 좀 제발 투구 좀 끼고 오라고 백금이 차라리 귀여워 백금은 그래도 귀엽기라도 하지 인조로 그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불본에 있는 던전 만드는 거 뭐였지? 아 성배 던전? 성배 던전 뭐하는 곳인가요? 그냥 고난이도 챌린지 같은거예요 비슷한거 난이도도 내가 조절할 수있고 어렵게 하면 진짜 어렵게 세팅이 가능하고 만약에 엘든링 dlc 안 나오는 대신에 불본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찬성? 오히려 불본은 불본니까 죽어도 불본니까. 그리고 저한테는 불본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무기 거기선 안 모아도 돼. 모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뭐 거기는 변질이라든가 물론 특색은 나눌 수 있을지언정 편차가 심한 건 아니라서 그래서 모을 이유가 없더라고 그는 내가. 근데 미션 하려면 우리 사람들 부르면 안 돼요 아니 나 저거 재현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만 날라올 수 있으려나? 이거 최대한 나한테 날라와야 되는데 근데 그 경장이던가요? 망... 망토를 입었던가? 응 경장 맞죠? 트레일러 재현을 할까? 좀더 퀄리티를 높, 높이기 위해서 HUD를 끈다 어 아니야? <웃음> 아, 아니야? 뭐왜 저래? 한번 당해줘야 되나? <웃음> 아 뭐야 하늘 올라갔네 그러지 내 원없이 보여주마 멋지네. 아 BGM 없으니까 살짝 좀 부족하다고요? 알았어 내 유튜브에서 뽕좀 내가 차게 해줄게 그러면 이거는 내가 편집해주면 돼 챔피언즈! Welcome! A celebration of war! The Radon Festival! 가갑으로 잡을만하네? 말레니아 빼고 전부 다 사실 말레니아 한번 해봤거든요? 20분 정도 굴러봤는데 한번 맞으면은 피흡을 해버리니까 이좀 힘들더라고 보통 있는 정말 정신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 보통 회복하는 타입은 제가 웬만하면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작에 있는 왕대로 하시는 못 잡은 게 그거예요 이번 작에서는 기적이 좀 박한 느낌? 전작에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이랬어 공격적으로 기적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공격적으로는 마술이 좋은데 물론 버프적으로 보면은 기적이 훨씬 더 좋긴 하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뭐야 미안죽어 역시 쿠쿠리를 해야 되나? 음... 적발? 당연하지 없는 머리카락 다 뜯어버려가지고 무기를 만든 거 아닌가? 내가 봤을 때는 얘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달의 힘 있죠? 죽 배달의 힘 있죠? 어 주문, 이것도 못 보통 저는 보한리피를 좋아하진 않거든요 제가 잘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여기만큼은 아주 음. 맛집이구만 <웃음> 정말 멋져 오늘은 정말 멋진 밤이야 오늘은 정말 멋진 밤이야